네 안녕하세요 골파이 여러분 헌터파이자 여러분 오늘 컨텐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예전부터 은혜한테 에르메스를 사준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에르메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냥 제가 에르메스 가방을 사고 싶다고 해서 살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에르메스 제품들을 몇 가지 구매를 해야 살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또 찾아보니까 에르메스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오징어 개 에르메스 무늬 오징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웃음> 주방이가 또 무늬 오징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잡아가지고 은혜한테 한번 대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러려 지금 바로 잡으러 가야 돼.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 고 <목소리> 여러분들 경상부터 울진으로 무늬 오징어를 잡으려고 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울진에서 광어를 잡으러 갔다가 양태를 잡아가지고 은혜가 손질해서 먹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 멤버랑 어부님만 빼고 똑같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진아 <목소리> <목소리> 예전에 여진아 사랑 얘기 많이 했다가 진짜 혼났다고 합니다 진짜 밤새도록 두들어맞고 <목소리> 오늘 그럼 다른 거 하시죠 여진아 미안해 <목소리> 자 이제 형님이랑 울진 반도 낚시 아드님 근데 지금 무늬가 많이 잡히나요? 어제도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어제 몇 마리 물고기 밥을 좀 주고 왔습니다 당이었습니다 아, 오늘 형님 저번에 광어를 만회해서 오늘 무늬를 조금 아 힘들 것 같아 <웃음> 아 그냥 깔고 가는 게 낫지 불렀다고 <웃음> <웃음> 보면. 진짜요? 자 여러분 그러면 바로 배 타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츠고 형자 <웃음> <웃음> 어... <웃음> 또 시작이 돼 형님 그럼 형수님한테 혼나요? 진짜요? <웃음> 미안해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걸로 절대 엎어지지 않으니까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벗어왔는데 너울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너울이 심한날더안 나와요? 낚시가 힘들죠 낚시 자체가 힘들어서 근데 그때 여자친구 구한다고 홍보 많이 했는데 생겼나요? 아직 없습니다 <웃음> 인스타그램 DM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맞죠? 맞습니다 자 이게 캐스팅에서 하는 거 있고 팀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지금 뭐 하나요? 팀런 팀런 그냥 바닥으로 떨구면 되나요? 네 바로 떨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번지 운영자 액션 약간 살아있는 것처럼 하면 되죠? 새우가 촉촉촉 <웃음> 여자친구합니다 인싸현종 <웃음> 어, 형님 액션 한번 보여주세요 야! 모자를 쓰네요 자, 저런 식으로 액션을 주면 은 무거워질 때 글어 올리면 되나옵니다 오늘 세 마리만 잡으면 영상 올라갑니다 플라야가래 여러분 한 시간이면 해 지거든요 보통 야간에 많이 나오죠? 예어 무거운데? 야, 아니야 <웃음> 와 왔었어요? 돌돌 어, 돌이에요 <웃음> 아 나도 형님 표정 비장해졌길래 나 지금 형님이 다른 낚시가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보고 계신 <웃음> 상황인데 아직 한 마리도 못하셨다 저 지금 포인트를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분명히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거든요 없어요 오늘 못자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10월에 다시 온다고 생각할게요 10월에 다시 봬요 시청자 여러분 자 <웃음> 이게 오징어 물었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데 밑으로 꾹 내리거나 아니면 얘네가 배기를 물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텐션이 떨어지고 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럴 때는 폭킹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형님? 맞습니다 어, 생각보다 오래 지으시네 아니 생각보다는요 <웃음> 여진씨 여지, 여지시...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다시 포인트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자, 왔어 왔어 왔어 왔어. 꼭꼭 누르는데요? 오징 저... 내가 쳤어 한다고? 어? 아빠졌어아아 아, 경제원님한테 큰소리 칠수 있었는데 아, 아. <웃음> 자, 형님 빠졌다 아, 빠졌다 빠졌어요? 안돼 아, 아, 네. 못 찍었어 <웃음> 뭔지 알았어 성대였죠 성대 네. 여러분 일단 뭐라도 잡히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한번 계속해 볼게요 뭐 왔어요? 성대 걸었다 빠졌어요 아 성대만 나오네 자 여러분 여기서 성대 두 마리 걸고 저한 마리 걸었다 놓치고 아마 그것도 성대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포인트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날이 굉장히 어두워졌거든요 포인트 도착해서 바로 던져 볼게요 제발 나와 선장님 집에 갈까요? <웃음> 경쟁 형님 보내주세요 열정이 너무 과하면 퇴합니다 아 안돼 30분만 더 할까요? 10시까지 채우고 와야 되는데 10시요? 수신 깊나요? 저기까지 가면 되아 그래요? 롯나보네 어? 잡았어요? 제발 선장님 뭐야? 우와, 감자죠? 아, 맞아요. 아, 맞추는 예. 게 민심이 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잡았는데, 몇 시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오늘도 경제형님보다 먼저. 자, 내 낚시대로 가라, 리바르기야. 아, 잘 가. 여자친 형님, 이제 안 간다. 미안하다. 이거 안 된다. 안 되죠? 의미 없어. 자, 여러분, 의미 없답니다. 일단, 육지로 갈게요. 1등. 어, 1등. 여자친구 생길 겁니다. 현종인스타. UJBD. 자 여러분 제가 울진에서 무늬 오징어 낚시를 실패를 하고 정확히 두달뒤 울산으로 왔습니다 울산에서 저번에 삼치를 탔던 팀 피닉스 홀을 타고 잠깐 연안으로 바로 나왔는데 무늬를 제가 잘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팀원들을 좀 꾸려왔습니다 홍그라운드 닙니까자형 울산 사람들이 랑왔습니다어이 지훈이라고 응. 이제 정훈이 동생인데 아까 저한테 살짝 귀속말로 제가 정훈이 형보다 무늬 오징어 낚시를 잘한다고 맞죠? <웃음> <웃음> 아니 정훈 <웃음> 너 오늘 발리는데 <웃음> 결과가 중요하다 아 자. 아 그리고 보건용은 문희원 의지 낚시 경험이 있는데 <웃음> 우리 그때 잡았잖아 오늘 굳이 안 해도 돼 <웃음> 내가 보여줄게 자 그리고 오늘 낚시 진짜 일가견 있으신 분모셨습니다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종류 전문 낚시 유튜버 태공이라고 합니다 태공의 t v 라고 낚시 유튜버인데 얼굴이 대박새 남캠이에요 계속 거짓말을 하시네 <웃음> 오늘 무지어지어를좀 잡아주실 수 있나요? 조금 힘드시긴 한데 무조건 잡아드려야 되겠죠 아고맙습니다아 그,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태공이님이랑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다른 조사님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정훈이가 애기를 줬는데 보라색 요거또 군소 같은 것도 마이마 네? 울산오면 사투리 써야 되는 거 맞죠? <웃음> 저 잘하죠? 너무 잘하는데. <웃음> 자, 요거 바로 한번 던져볼게요. 얍. 얍. 자, 여러분, 이렇게 바닥 찍었으면 닫아주고, 샥샥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이러다가 무게감 느끼면 그냥 쭉 끌어올리면 은던지 태권이 한번 보여주세요. 보통 두큐에 잡으신다고. 플라이 <웃음> <블라미> 가래. <가네. 웃음> 바닥 찍고. 나사. 92년생이죠? 네 역시 정훈이랑 동갑일 줄 알았어요 <웃음> 다른 간으로또 가르쳐 드려야겠네 뭔데 뭔데 <웃음> 자부심에서 저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플 불러야 가라 여러분 저번에 울진 이후로 두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저번에 참고로 울진에서 같이 하셨던 그두 분은 제가 두달 동안 계속 기다렸는데 문희가 울진에 안 붙어가지고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찍고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 울산에 정훈이 믿고 왔거든요 오, 오 히트,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야 홍브라운드 <웃음> 지훈아 아, 지훈아 니가 어, 더 잘하네 크진 않아 어 야, 야, 괜찮아 고구마 야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지훈아 이야 이야 <웃음> <웃음> <웃음> 와 이거는 고구마 사이즈 됩니다 이거 진짜 커요 여러분 손바닥보다 커요 제 태국님 추베르 추베르 도 붙었네요 아 오셨어야죠 이야 지훈아 어? 너가 정훈이보다 훨씬 잘한다 임마 <웃음> 준데도 이거 팀 묻다 도 아닌데 팀 났대도 못 잡고 있잖아. 죽으래. 내가 말알면 되니까요. 선고란도잖아요. 왜팀 만들어? 어쨌든 추베를 해 줘. 추베 <웃음> 자 요거 킵해 주도록 할게요 이야 그래 나옵니다 진짜 자 여러분 싱글해보도록 할게요 얘네 색깔을 계속 바꾸고 있죠? 지금 굉장히 어두워졌거든요 이게 빛을 받으면 얘네가 회해지기도 하고 나오면 또거미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안 컷이네 아! 어! 어떻게 하세요? 동그란 무늬가 많으면 안 컷이고 전무늬가 있으면 수컷이아 그래요? <웃음> 역시 두 종류 전문 <웃음> 야 정훈아 지지 마라 난 그래도 네 편이다 내 네, 네 슬성 아이거 기다려보세요 <웃음> 약간 들었죠, 근데, 이님 뭐라고? 제가 잘못한 애기를 달아서제 지분이 있어야 그랬어? 예? 네? <웃음> 와! <웃음> 와 사이즈 좋아, 이거. 이야! 지와 브라운드! 이야, 이야, 사이즈 뭐야? 자, 나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수컷 <웃음> 오늘 성별감별사 맞으시죠? <웃음> <웃음> 우와, 오야 이거 키로인데 근데 진짜 맞나봐 동그라미 보다 옆으로 줄무늬가 많아 아까 전박이가 많으면 암컷이라 그랬고 줄무늬가 있으면 수컷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줄무늬가 있는 거 보니까 수컷인 거 같습니다 이 정도면 키로 나가지? 키로안 나가? 절대고. <웃음> <500도? 웃음> 자, 성별 간별사가 500 정도로. <웃음> 조훈나초배베초배를베르조우하잘하나 <조은아! 초베로, 초베로! 웃음> <지훈아, 응? 웃음> 있나? <웃음> 지우베너 진짜 최홈다홈운라운드 아, 얘도 홈도홈운라운지백지라운드 <웃음> 와! 웃으면서 얼굴 굳은 거 처음 봐. 저거. 아, <웃음> 저 홈그라운드 거잖아요 검은도. <웃음> <웃음> <웃음> 저 저도 해 볼게요. 펀지. 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쭉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거 가만히 읽고 있다가 갑자기 히트 하고 하는데 야, 내가 여기서 먼저 잡으면 나도 정원이 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없을 <웃음> 거 같아. 리발라 리발라. <웃음> <웃음> 여러분뒤에또 히트 했습니다. 이 야, 사이즈 이것도. 야, 여기 사이즈 다 좋아. 아, 유축하 드립니다. 힙 할게요. 저희건 아니지만. 오! 고프. 오 와! <웃음> 씨 <웃음> <웃음> 와 진짜 바로 앞에서 와 앵글 제대로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왔다가 갔어요 와 이거 문이 요아 <웃음> <웃음> 아, 큰거 나으리네어 맞아맞아 무조건 빅원이야 아, 지훈이 야 지훈이 지윤아누가 먹어라 뭐네 원해 이야 친구까지 차별하고 있네 지금 정은아 어디가 할말이 있대 지훈이가 출배 하하하하그 <웃음> <웃음> 와중에 지금 태국인이 못 웃고 있죠 태국인 할수 있습니다 저희 믿습니다 태국님 일로급 잡을 거잖아요. 그렇죠. 한 마리 중요하죠. 아. 개나무 말 잡아서 뭐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저희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있거든요. 해창 때 피딩 타임이어가지고 많이 나와줘야 돼요. 이때 던져버려. 와 저기 히트하셨습니다. 오경호아니가 잡았어? 당연하지. 와 역시. 아니요, 야. 역시. 이야 <웃음> 사이 좋다. 근데 신기한 거는 여기 먹물이 보여. 봤어? 와. 먹물이 보 그러네. 아! <웃음> 아씨 손에 쌌네 리발렛기 이거 응. 아 아드님한테 제가 저번에 사인해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민준이 민준아 아버지가 이거 나 죽는 거 어떻게 생각해? <웃음> <웃음> 야 사이즈 크다 사이즈 <웃음> 커 플라이어 그래 야 경원아 너, 너, 너 진짜 힌트야너요저가 너, 정훈이보다 낫죠 아니 드래기 너무 바닥인데? 아, 진짜 진짜 기다려보세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야씨 키로 넘어 우와 미쳤어. 미쳤어 야 우와 진짜 너, 커 진짜 키로 오바죠 요거키로 키로 키로 넘죠 정훈이 놀리러가 빨리. 아 물렸다 물렸다 물려 물렸다, 물렸다, 물렸다. 야, 오나 어때? 지금이너 처음 잡아봤어? 처음 잡았어. 처음 잡았어 와, 근데 처음 잡았는데, 야 이거 사이즈 야, 미쳤어. 순놈이네. 순놈이네, 순놈이네. 와, 여러분 사이즈 미쳤어. 이거는 제가 이따가 이제 문이 오신거 중에 제일 큽니다. 처음 잡은다고 하는데 이거 대박이다. 저 잡을게요. 지훈이 히트. <웃음> 야, 사이 좋아. 에이 지훈아 짱네. <웃음> 어, 괜찮네. 내가 <여>, 작아. <웃음> <웃음> 근데 경원이가 너무 큰거 같아서 물을 <웃음> 잡아 가지고 <웃음> 킵해 주세요. 멍을 쏘기 전에 잽싸게 째야 돼요. <웃음> 자, 킵. 야, 롯데타. 아! <웃음> <웃음> 야, 나 싫어. 진짜. 아, 감독아 이거 어떻게 해? 어! 야 이거 너 가져가라 불쌍해서 안되겠다 야너 가져가 여러분 이게 회색이라서 안보이지 다 먹물이에요 지금 아니야 잘 보여 아잘 보여? 뭐야 nein, 왔다, aja,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자 태국님 왔거든요 제대 왔어 태국님 야 아, 대공이 축하드려나아 역시 태국님 얘는 안놈이에요 순놈이에요? 안놈이요자 어,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한번 잡아볼게요 울산 가정 보람이 있습니다 태국님 정훈이 태국님 한번 돌려주세요 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스베레, 스베레, 스베레, 스베레. <웃음> 저기 보가 있어요 저기 보 <웃음> <스베레, 스베레. 웃음> 몰래카메라죠 먹물 <웃음> <웃음> 소운 거는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비메는데 사실 너무 죄송하네요 아유 민준이 아버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우와 문어 아니에요? 문어? 어 뭐야 문어네 돌 문어가 나왔습니다 두 종류 파 네이아 목물 어, 쓰면 안돼 <웃음> 민준아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민준이 몇 살이에요? <웃음> <웃음> 아, 살이아고등학생이라아난 <웃음> 아이인 줄 알았어.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민준 씨 미안해요. 나 진짜 애기인 줄 알았어요. 고등학생이면 무조건 존대하는데 오늘은 내가 민준이가 되고 싶다. 자 우리 구독자분 아유, 사이즈 어떤 거 같습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가. 아 괜찮습니다. 저희는 못 잡아서. 아유.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 목물 마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웃음> 아닙니다.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 잡았어요? 어어 어, 뭐야? 저.. 야, 이거 뭐예요? 뭐야? 산호 아니야? 산호? 우와 이거 신기하다 근데 어, 살이 이거 비... 불가사리에요? 움직이네? 와, 여러분, 우와 진짜 신기해요. 나 근데 이거 손으로 잡았는데 괜찮은 거야? 괜찮아괜찮아 손으로 잡 불가사리처럼 생겼네, 여기.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완전 모르는 바다생물 봐가지고 이거 버릴게요. 정훈아, <웃음> 왔어? <웃음> 드디어 왔어? <막! 웃음> 사이즈 어때? 초바로, 초바로! 이야, 사이즈 좋다! 진짜 사이즈 좋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내가 저기에 맞았다고 야 야야야야야 저로가야쏴쏴쏴쏴와 <웃음> 여러분 씨알 진짜 좋다 이 정도면 키로급이에요 여러분 확실한 건 제게 더 크죠? 맞아,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야 사이즈 기가 Ayke다 진짜 <웃음> 득천에, 득천에. <웃음> 둘 중에 하나 잡아면개 놀리자 삐지기 없음 당연하지 자, 여러분 저희 이제 끝나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웃음> 이 배에서 저희 둘만 먼저 잡습니다 아, 괜찮아 혼자가 아, 아, 아니잖아 네, 맞자 <웃음> 근데 개 웃겨 뭐는 줄아 둘만 요리해 조베르 조베르 복귀해서 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봐봐, 봐봐. 이거 경원이가한 마리 져주고 <웃음> 정훈이가 잡은 거는 히트팁에서 가져간나거든요와 그래. 이거 크기봐 진짜 형 아, 이거 시메라도 하자 한 마리씩 그래 이건 성공하겠지 자 여러분들 이거 시메는 신선도를 위해서 하는 거고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설마 이거 실패하겠어 <웃음> 아, <웃음> 아, 안돼 형도 한번 해 야. 와. 아, 이거 원래 손 아픈 거야? 어 아파 <웃음> 나 심해 안하고 가져갈래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거 한 마리랑 저 조그만 거한 마리 해서 두 마리 가져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국인 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태국이구독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섯 마리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두 번의 배를 타고 거대한 무늬 오징어 두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사이즈 보시면 은 지금 요 녀석이 대략 한 4,500 정도 된다고 하고요. 여기는 이큰 녀석이 대충 한 1kg, 2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크기 비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차이 나죠? 제가 비록 잡지는 못했어도 이렇게 큰 무늬 오징어를 잡는 게 진짜 쉽지 않고 지금 시즌이 끝났어요. 근데 오징어 같은 경우는 매번 바다에 나가서 잡잖아요, 어부님들이. 근데 이 무늬 오징어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 정도가 딱 처리하라서 그때만 잡히고 안 잡힙니다.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계절 내내 잡힌다고 해요. 거기도 완전 기후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얘들을 뭐라 그러냐면 오징어계 에르메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오징어계 에르메스 여기 요 무늬 오징어로 오늘 뭘 만들어 먹을 거냐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얼마 전에 은혜가 또 소떡 소떡을 굉장히 먹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떡 오똥 오떡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일단그러려면요요 오징어를 손질해야 돼요. 오징어 손질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종류들을 이렇게 항상 공간이 있고 여기를 라사 라사 라삭하면은 자 이렇게 벌리면은. 안에 내장이 보입니다 이러면 손질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딱할때겉부분은싹 해야지 안에 내장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자 그래서 내장이 안 터지도록 머리 쪽을 잡고 요렇게 쭉 당겨주면 끝입니다 오우. 자 요러면 끝이고 이 부분은 라삭사무라이 잘라주면 돼요 눈도 잘라아 어, 눈도 파줄게요 눈이 너무 커서 맞지? 음. 어우 야, 야 오징어 눈이 왜 이렇게 큰 거야 징그럽게 엄청 희열 느껴지네 <웃음> 자 그럼 몸땅이는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장난감이 나와요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너무 플라스틱 같아가지고 굉장히 신기합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종이비행기처럼 해가지고 날려버서잘 날아가네 아, 주워와 이따가 주워 올 거야 응. 너 오늘 말하지 마자 응. 그럼 여러분 먹물 이개게 튀잖아요 이 오징어 먹물은 오세 묻으면 진짜 안 줘요 그럴 때는 과탄산수수를 섞어가지고 물에 불려 놓은 다음에 빨래에 넣으면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맞죠? 그냥 검정 옷 입고 해. 아가씨 당체지아 아, 맞다. 쭈빠직 귀엽잖아. 있죠. 트위저라 트위저라이터스가 자 그러면 요거는 잠깐 내려두고 제 머리 부분에 자 요렇게 두개 로쭈 그렇지 말하지 말라 그랬지 <웃음> 너 좋아하면서 그렇지 <웃음> <웃음> 살짝 혼동해왔어 재밌어가지고 잘했는데 뭔가 내 말에 껴져니까 짜증이 나는거야 저게 로쭈 그래가지고 얘네는 아주 고통스럽게 로쭈를 묶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네 근데 그거 알아 은혜야? 옛날에는 신발끈 대신에 요거를 대신했대 씨발 <웃음> 자, 여러분, 이 로츄라고 말하는 이 촉수는요, 얘네가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막 먹이 같은 거 건드려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더러운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과감하게 그냥, 라삭! 오, 야, 오 자, 여러분, 그리고 마무리로, 라가리죠, 라가리. 오, 야, 야, 라가리 큰거 봐라, 그냥. 우와, 으아! 자, 여러분, 이 앵무새 브리처럼 생긴 게 오징어들의 라가리인데, 예를 들어, 핏문어나 돌문어 같은 애들은 사람이 잡고 있어도 그렇게 막 물지 않아요. 그러면 성격이 순하기 때문에. 하지만, 오징어들은 완전 다릅니다. 심지어, 낚시할 때도 경원이란 친구가 낚시로 문어오징 잡았잖아요. 손톱을 물렸어요, 그때. 그만큼 오징어는 굉장히 조심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오징어의 껍질을 벗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은 쉽게 벗겨져 보통 이제 냅킨 같은 걸로 슬슬 해도 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장갑을 꼈어요 장갑을 끼면은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벗겨집니다 오쉣 빡. 팍 이거 느낌 진짜 야. 아하네 진짜 싫어 좀점 많이... 떨어져 <웃음> 근데 계속, 계속 떨어지 정이 서 정이 엄청 컸나보다 너 맞지? 나 약간 좀정 많잖아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그러면 요렇게 아주 아주 깔끔하게 벗겼으면요 자 여러분 요 거대한 녀석 한 마리 손질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보통 소독소독하면 후라이팬에 이렇게 구워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또 불향이 안 납니다 자 그래가지고 숯불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숯불을 피우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 숯불을 먼저 피워줄게요 자 먼저 여러분 쉽게 부치려면 착화탄 열어봐서 구워봐서 자 이제 요 착화탄 위에다가 가스 가스 가스 티. 돌려봐서 한번 더 돌려봐서 쏴야조조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수 들어가, 자 그리고 집게로 탑을 쌓는거예요 오빠 그렇게 탑 쌓으면 아또 아는척 껴들지마 어쩌... 내가 오늘 너 말하지 말라 그랬지 너 진짜 못한다 진짜 어쩌면 좋아 이얘기하지 병... 말라고 <웃음> <웃음>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어? 음소거야 내가 중간중간 해줄게 탑 쌓아서 밑에부터 이렇게 조지면 돼요 이런 쪽 사이사이 자 여러분 이렇게 불이 다 붙여진 것 같으면 바로 톤오프 어때, 니네 남편? 입술 되었으면 좋겠어. <웃음> <웃음> 자, 이제 이 커다란 무늬 오징어 한 마리도 아까처럼 똑같이 손질을 해줄게요. 나삭나삭. 자, 이렇게 껍질 다벗겨거든요 껍질 다 벗겨도 제 얼굴보다 큽니다. 자, 일단 오떡오떡 하려 그러는데 이게 사실 오징어가 굉장히 많이 남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남은 오징어 어떻게 할 거냐. 호일을 싸가지고 여 숯불 안에 던져놓을 겁니다. 그러면 약간 쪄진 것처럼 해가지고 통통한 통찜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러면은 요 녀석들 싹다 한번 목욕하러 가자. 자, 이렇게 싹 깨끗하게 씻어왔으면은 꼬칭이 꽂기 전에 알맞은 크기로 잘라야 됩니다. 자, 뭐 요런 식으로 다 하나씩 꼬칭이 <웃음> 꼽을 거 답답하다 답답해 네가 해봐 아씨 너 들어와 이보하기 때문에 봐주고 있었더니 안되겠어 어이그 답답하다 답답해 아유 그렇게 알바가지고뭐 해먹었냐 아유 두 개씩 꽂으면 되지 이 아, 개XX야 <웃음> <웃음> 죄송해요 너무 무더워요 <웃음> 자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다 망쳐놨으면 은자 이제 그게 필요합니다 꼬치 꼬치 꼬치 꼬치 꼬치 꼬치 꼬치 꼬치 꼬치 꼬치 자이 꽃이 그리고 오떡 오떡인데 뭐 필요해요? 떡떡떡떡떡떡떡 뭐? 나 찍고 있었어? 아 이거 찍어야지 은혜야 아 진짜 아니 너무 얼마나 병같잖아 찍고 있었어 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 빨리 한마떡떡떡떡떡떡떡 빨리 한 마디 그래그럼떡떡떡떡떡떡 언제까지 하나 보자 떡떡떡떡 떡떡떡떡아 그만해 <웃음> 자 물에 미리 불려놓은 떡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챙칭에다가 오징어 하나 꼽고떡 먼저 꽂는 게 나을 것같아데떡 꽂고 <웃음> 떡은 니많은 <웃음> 네 보겠어 제가 이거 꽂을 때 은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안 꽂아서 신지 알지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은혜 <웃음> <웃음> 야 카메라 보다가 떡야 은혜 큰일 다 딱딱해? 어, 어 조심해 <웃음> 얘는 좀될것 같아 오케이 하나 꽂았어 그래 멋대로 해라 걔를 왜세로로 새로... 그냥 이게 꽂아 이게 예쁘잖아 너 예쁜 거 좋아하잖아 됐지? 이거 봐봐 이게 더 예쁘지 너 어, 솔직히 예뻐, 말해 예뻐 예뻐 이... 예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좀 말이 과하게 하는데 이유는 왜냐면 싸웠기 때문이죠 <웃음> 맞아요 아까 싸워가지고 지금 서로 이걸로 감정 물고 있는 거예요 아쪽팡이안 썼으면 너 진짜 욕한 사발이 했어 <웃음> 나는 너 거기 너 배쳤어? 개 <웃음> <웃음> 그 쓰레기 <웃음> 너 진짜 지는 대단하다, 은혜야. 몰랐는데. 이거 봐봐, 은혜. 어때? 예뻐. 괜찮지? 음. 어, 됐다. 어, 됐네. <웃음> 아, 진쟤 떨어졌어. <웃음> 야, 얘도 갈라질라 그래. 와, 그거 그냥 하고 오라니까. 전자레인지? 자, 여러분. 떡 대표 왔거든요. 진짜 이렇게 할 거야. 너무 대표 온거 아니야? 응. 음. 이걸왜 음. 먹어. 나도 배고프다. <웃음> 하나는 제대로 꽂을게요, 그래서. 아유 좋다, 이거 봐, 은혜야. 난 떡꼬치 하나만 해줘라. 오늘 우리 싸웠는데 뭐가 예뻐서 내가. 내가 뭐... 해 먹을게. 내가 안줄 건데? 이거 다내 건데? 저 떡꼬치 양념 내 거니까 뭐 그럼 쓰지 마. 저내 건데? 내 카드로 샀는데? <웃음> <웃음> 그럼 나 이거 안 찍어. 니 혼자 알아서 찍어. 알았어, 아, 알아. 알았어, 알았어. 자, 이거 오징어 모양 같지? 음. 위에 이거 때문에. 자, 이제 여기다가 뭘 하냐? 자, 이 그릇에다가 롤롤리라롤롤롤. 자, 이거를 또 은혜가 고르고 제 카드로 샀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거예요 내가 돈 줄게 <웃음> 자 요거를 여기다 부어줄게요 어우야 자 이제 발라보자 은혜야 자 여러분 요렇게 촤악 떠가지고 우와 씨, 우와, 엄청 찐덕하다 물좀 섞어야 되나? 아니 아니 그냥 찐덕한 게 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보 그게 아니지 왜? 이걸 끄고서 바르는 <웃음> 아 그래? 야 나는 이러면 더잘 베일 줄 알고 먼저 구워야 돼 그러면? 어, 어. 신호 남성분들 와이프 말잘 들으세요 거리를 올려봐 서자 여러분 구워볼게요 자 얘도 한번 올려줄게요 얘 그럼 한번 올려 보자 어떻게 되나 그지 음. 우와 <웃음> 미쳤어. 자, 지지 게요 오, 야. 근데 이거 약간 걸린 거 보이지? 음. 어떡해, 이거 달라붙던 아, 아이씨. 하하하. 여러분, 이거 조금 하는 동안, 자,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통다리 찜. 그렇지. 호일을 싸가지고 갈 거야. 야하하. 뜯어봐, 다. 이거 통다리 하나를 넣어. 응. 하나 더 넣어. 응. 넣었지? 응. 그리고 이거는 지금 바르는 거야. 응. 그거는 버터 같은 거 넣으면 맛있었겠다. 버터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뻔한 맛이잖아, 버터를 넣으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찹찹찹찹찹찹 해버린 거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요렇게, 요렇게 싸는 거지. 이제 빨리 해. 탄다, 탄. 야, 야, 야, 야, 롯됐다, 그냥. <웃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어우야 좋은데 자 그리고 요거는 딱 집게로 집어가지고 자 들어서 자 요렇게 올려놓을게요 근데 이거 먹어도 되겠다 맞지? 음, 꺼내 꺼내 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일단 이거 꺼내가지고 자 여기다 이렇게 빼둘게요 자 얘도 꺼내서 자, 여기 놔줄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어우 자 여러분 호일에 싼거 있죠? 저거 되는 동안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자총날아서 2박 3일 동안 잡으 오징어 내 입으로 쳐들어오는 거야 초베르 근데 여보 있잖아 왜? <웃음> 잠깐만 타이왜왜왜 왜, 왜, 왜? 근데 나를 위한 거라고 하지 않았어? <웃음> 이번 편 아닌데 <웃음> 아까. 너를 위한 거두번 했잖아 처음에 말했잖아 아, 그랬어? 그거는 성훈이가 잘 도려내 줄 거야 이렇게 야 근데 너 너무한 거아니야 지금 세 편을 너를 위해서 했어 해싱탕, 가물찌, 개구리 다 누가 쳐먹었어? 내가 쳐먹었어 이건 왜 너가 먹고 싶어? 아, 나 그거 안 먹을래 내가 하면서 먹을래 너손다아 시. 싫 자, 오징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와 아, 이게 떡꼬치 소스가 애초에 저는 바르고 시작을 해야 이게 좀더 전내까지 베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겉에만 말해도 충분하네요 떡 먹어볼게요 초베르 아, 아, 아, 알지? 빠삭 아. 알지? 겉바 녹촉이에요 이거 완전 들어가는 순간 겉이 빠삭하고 안에 너무 촉촉해요 너무 아. 맛있죠. 음, 음, 음, 음, 음, 음. 여러분 근데 톡톡톡톡도 떡이랑 소시지 같이 먹어봐야 풍미가 더 느껴지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떡꼬치, 떡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웃음> 떡이 왜 이렇게 탔어요? 탄거좋아요 여러분들 먹지 마세요 여러분 탄 거를 많이 먹으면요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대신 걸릴게요 초베를 음 와, 너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이 현장에서 먹어야 겠는데 너? 내가 좀 해볼게. 너가 한번 재료해봐. 너는 왜 오떡 오떡이 아니야? <웃음> 나는... 오오떡떡이야? <웃음> 어우야, 어우야. 자, 러분 요거 하나 남았었잖아요. 자, 요거는 미리 발라 놨던 거였는데 요거 먼저 먹어볼게요. 초배레 응? 다르다. 아까게 맛있지? 응? 이게 도 맛있어. 진짜 달려요, 여러분. 미리 발라놓고 구우니까 완전 썰들어. 어? 거짓말. 아 진짜, 진짜 다 걸고. 내꺼 탈것 같아. 음, 응, 내가 응, 해볼게. 우야. 어, 딱 있다, 딱 있다. <웃음> 야. 와, 여러분, 진짜 이거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제가 역대급으로 얘기한 게좀 있는데. <웃음> 계속 역대급인 거잖아. 그렇긴 한데,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역대급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진짜 2년 전쯤에 찍었던 건데, 꽃게를 분리해가지고 버터에 절인 다음에 에어프라이기 넣어서 먹었었거든요 그게 진짜 저는 1등. 근데 그게 2등 됐어요, 지금. 이게 1등. 이거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응. 야너 진짜 알짜게잘 바른다 나 니꺼 네 한입만 <웃음> 먹을게요 어? 주릅주 음. 맛있어? 내가 말했잖아 역대급이라고 진짜 맛있어 맛있는 정신 차리고 먹어 음. 진짜 맛있어 떡 먹어 봐너떡 먹으면 기절하짜 <웃음> 여기 흙밭에서 구를걸? <웃음> <웃음> 미쳤다 어머 어나 한입만 줘나할당물못 먹겠나봐 왜? <웃음> 아 오징어 안 되는구나 먹지마 은혜야 개꿀 음. 아떡한 개만 남겨줘라. 음. 알았어. 쭉 나가서 내 입으로 롤러코스를 한번 타고 호롱 아이들 물을 한번 뿌리고 디스브레스 내려가는 거가 먹어. 자, 여기 저저 안에 있는 호일 있죠. 저 꺼내서 한번 먹어볼게요. 지그지그 끓는 소리 들리지? 어. 제 지금 끓는 소리 들리거든요. 자, 한번 펴볼게요. <웃음> 야 탔다, 탔어. 야, 야, 아니야, 야 괜찮아. 오징어는 안 탔어. 그거 양념을 다 바르니까 탔지. 아니야, 오징어 봐봐 은혜야, 너이 안에 골 속에 있는 <웃음> 오징어 보여? <웃음> 어. 야, 야. <웃음> 야 이거 봐 은혜야! 오... 야 이거 진흙 속에 진주 아니야? 우와 여러분! 야 이게 뭐야? 야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비주얼 미쳤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이거 초벌이야? 미쳤어! 여러분 역대급 바뀌었는데 <웃음> <웃음> 진짜 여러분 바뀌었어요. 음. 부드럽지? 미쳤어 이거 진짜 은혜야. 이건 안 비릴 거 먹어볼래? 아 어, 먹어볼까? 한 조만 먹어봐. 추럽추 응? <웃음> 내남빌린다 <웃음> 음. <웃음> 하나도 안 비리지. 응. 초음에라 음. 제가 살면서 이때까지 먹었던 오징어 중 최고입니다. 나머지는 소스에 버무려놨거든요. 너 먹어볼래, 언야 어. <웃음> 이거 진짜 맛있겠죠? 이거 은혜 먹어볼게요. 지금 쭈빵이가 달라고 난리예요. <웃음> <웃음> 미쳤어? 이거 팔아야 돼 진짜 그 정도야? 은혜 입에서는 팔으려고 얘기 안 나오거든요 잘? 자 먹어볼게요 초베레 음! 야 이거 뭐야? 미쳤네 진짜로 오징어 보종 데쳐가지고 초고추장에 찍어드시잖아요 네. 떡꼬치 소스에 찍어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와 이거 혁명이다 이 떡꼬치 소스가 약간 초고추장 맛도 좀 나. 아, 아, 아, 맞아 맞아 어. 와 이거 진짜 혁명이다 계속 먹고 엔딩 안칠 거야? 아 미안 미안 미안 어, 성훈아 끝이야 <웃음> <웃음>